아눈 앞에서 알짱거리는 애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아, 알짱거리는 애라니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서 들렸다. 오른쪽에서 들렸다. 왼쪽에서 들렸다. 여러분. 어느 쪽이요? 오늘의 S. 우리 채널의 영상은 5.1 돌비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사라. 오니치와. 오니치와. 바카라 아, 아오과 오늘은 돌의 수호자 꼬리잡기입니다. 예? 돌의 수호자요? 돌다고요, 돌다고? 돌의 수호자요. 아, 돌, 아, 돌. 돌. 아, 돌을 돌. 왜 수호해요? 돌을 수호한다? 아마니즘인가? 너네 집안 종교 아니냐 그거? 그러면은 오늘은 누가 먼저 뽑을 내가 먼저 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 네. 막내라 그러면 아네어 그러니까. 젊다 젊어 젊어 아유 막동이 아주 그냥 젊어 양로원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오늘도 무슨 설명이 있나 보네? 오이 설명서다 이거 공용설명서 같은데? 먼저 읽어보실래요? 어? 줘보세요 공용이야? 네 신비한 돌 사용설명서 신비한 돌의 지속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이 지나면 5분 동안 해당 돌은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돌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라 6키는 신비한 돌을 즉시 비활성화 시키는 키입니다 6키를 누르시면 10분이 지나지 않아도 신비한 돌이 즉시 비활성화되면 5분의 쿨타임이 cool 주어집니다 죽으셨을 때는 접속을 끊은 다음에 다시 접속해서 6키를 눌러야 된다 써있는데? 뭐 왔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네, 네. 착하게 말해주면안돼 빨리가 한테나 네. 그래 문도 닫고 네. 네. 가뭘 뽑는지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겠어. 아니 방금 웨더클리어 구구만 구천 구백 구십구 초를 <웃음> 눌렀는데. 아내 내 능력인듯. 아아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런 거야? 아 그런 아니, 거야? 아니 비를 오게 하는 게 엄청나일 수는 있는데. 음. 야 이것도 능력이다 그니까 러 이거 토르 아니야 얘? 근데 그럼 뭐야 이게 싸움에 중요해? 중요할 수도 있지 막 번개 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아프지 그런가? 너 뽑았어? 나 뽑았지 아쥐안 뽑은 것처럼 대기 하고 있길래 나 기다리고 있었네 <웃음> 나만 나만 아또 <웃음> 한편이 내꺼 <웃음> 이게 내줄 네 가져갔네 한편이 이거 진짜.. 장난꾸러기 어? 이건 뭐야? 내 주머니에 이거 왜 들어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하 어? 이거 내 능력이어야 되는 거아니야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어어? 어? 쉐도우 스톤 와우 뭐야? 우와! 다발광이야! 뭐야 이거! 뭐야 미치 미친... 잠깐만 진짜? 야, 붙어야 돼 무조건 붙어 야 일단 나내 능력 붙어 내 능력 붙어 내 능력 붙어 우와 전체 발광이라고? 멋쉬룸이라고좀 이상한데? 이거 기본 평타무기 호자 버섯을 심는다고? 나 버섯 심는데 피모야 나무실드! 나도 그런거 있어! 얼음실드! 깨버리죠? <웃음> <웃음> 그리고 나 친구도 있어! 나도 이거 한 대만 맞아줘. 어? 죽었어. 우리 내 친구를 죽이다니! <웃음> 여기가 눈이 아니어서 죽은거야. 우와! 마스터 오브 토네이도 빨리 돌아라! 더 빨리 돌아라!!! 이건 뭐예요? 이거 내 팽이 어 이거 내가 쓴거 아닌데? 비 내림? 안 아, 내가 썼겠지 너 이거 다음에 어떻게 돼? 뭐 없는데? 더 빨리 돌아라! 빨리 돌아라! 빨리 돌아라! 아! 빨리 돌아라! 어나칼한대 맞아주면 안 돼? 칼 왜? 이거 데미지 몇인지 그래 우리 그럼 데미지 몇인지 서로 확인하게 할래? 그래 아 아픈데? 효과들이 따로 있는 아니? 10, 10, 10, 10? 40? 14공격 피해? 엄청 센데? 그럼 요거랑 요거를 좀 뒤쪽에 놓고 어? 레인보우 <웃음> 뭘 생기나 이거? 아, 쿨타임이 있다, 쓰는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달려 어이 토네이도다! 뭐야! 형, 형! 어? 갑옷이 다 보여 아, 갑옷 안 숨겼다고? 어나 오늘은 일부러 좀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쁘지 않아, 갑옷? 아니, 별론데 아, 너네 갑옷도 보여줘, 기왕에 그래 그래 다들 아주 흉악하게 생겼구만 흉악하게 뭐? 생겼다니 뭐라고? 우리 셋이 지금 형 잡는 색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미안 맞아 아니, 근데 초록색, 보라색이면 어? 저 뒤에 토네이도는 뭐야? 누가 불렀어? 연비 패시야 네, 애완동물이야너거안 아! 어? 아. 아파 근데 문제는 2D 것도 안 아픔 내거 아파?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레인보우야 어 노딜이 노디리. 아 노딜이야 그럼 얘는 어서는 저는... 우와 노딜이야 노딜이야 이건 노딜이야 연미림 이상한 건가 노딜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 노딜인데 이건 어때 어, 어 뜬다 어내 몸이 뜬다 어 뜨고 뜯어간다. 있다 팀 사네? 잠깐만 이건 어때? 한 대만 때릴게, 빛돌아? 응. 반칸 어, 이 정도로 해. 그럼 괜찮아. 형도 한 대만 맞아 봐. 어, 어. 어, 반칸 달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너네 색깔 좀 보고 가야겠다. 소보 어허? 형 어, 초보네? 어허. 어!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빗소리랑 연비 색깔은 알았고 어시 씨앤아 케빈님 케빈님 어? 보라색이예요? 갑자기 그건데 아, 한편이 흰색 내가 양털 봤어 그래? 진짜 뒤졌다 저거 방금 라미누나였고 그 옆에 한 편이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머 애들 왜 때려요 이렇게 해야 테이밍이 돼형 음. 재능력 보여드릴게요 아뭐고 <웃음> 얘들아 물어라 처리라 죽어라 죽어라 얘들아 죽어라 야 잠시만 잠시만 형 그냥 도망가주면 안돼? 죽어라 형, 요구 모은거란 말이야 얘들아 죽어라 야형야 잠시만, 잠시만. 그러지마바 하지마 <웃음> 야,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어려서 그래요 목줄 안 채우는 견주 아. 극혐 어어 <웃음> 어, 나, 나 이거 간다 쉐도우스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물어 물어서 찢어버려. 얘왜야안 아, 때려줘 근데 이개 대박. <웃음> 내가 아끼는 개들이거든. 맹고와 철수야 그럼 어쩔 수 없다. 본체를 죽여야지. 아 미안 미안 미안. 개안쓸게야 앉아. 앉아. 안. 앉아. 오케이. 그렇지. 어 잠깐만. 어 한패나. 네. 개한테 손. 손. 훈련 왜 제대로 안 시켰어? 하하하 <웃음> 왜 뺨을 때려요? <웃음> <웃음> 훈련 제대로 시켜야지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손 제대로 주게끔 만들게요 그리고 형 보는 보라색이네 새끼는 <웃음> <웃음> 보라색 한편이 흰색 한편이 흰색 한편이 흰색 한편이 흰색 유일함 차렷 차렷 차렷 차렷 차렷 새끼빈도 차렷 일끼빈도 둘이 같이 있고 싶어? 응니 <웃음> 음, 음. 어? 차려 차려 거쳐, 거쳐! 일병 한팬 도입을 명받았습니다. 손님 분들에게 솔선 수범하는 연임를 내게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맙다. 아? 야, 오랜만에 한 팬이한테 오, 아주 제대로 와. 복수할 수 있겠다. 와 이거 깨지지도 않네. 야진그어야 어? 그, 아, 어? 빨리 해줘 어? 야 아, 연비야. <웃음> 어. 야 이거 나무 목둔이다 목둔. 나무 뭐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야, 나도 갇혔어. 나무 누구야 이거? 비쑤라 좀만 기다려 어어 이거 왜 켜져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일병 한팬한팬아 <웃음> 오늘 돼요? 간만에 퍼블 간만에 퍼블 가자 <웃음> 야 나를 <웃음> 야. 아, 아... 아 연비야 아이 난잘 도와주려고 랬는데아 방금까지 좋았는데 아, 제가 뛰어버렸네. 나, 나, 내가 살아야 해. 뭐야 이거? 와, 이렇게도 쓰네? 뭐야 이거? 아니. 이따라. 근데 이거 누가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펜이 위치 너무 잘 나오는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늘 나못 잡을걸? 오늘 널못 잡는다고? 오늘 정신 없을 걸나 잡으려면? 애들아, 불어! 들어오기만 봐, 들어오게만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어쩌어쩌 카운터 본체 어쩌어 어쩌 어쭈 어쭈 해봐 어쩌 어쭈, 어쭈. 저 개동작이. 물어 개농장이 나도 다같이 본체를 죽여! 다하지마! <웃음> <웃음> 얘들아 막아! 막아! <웃음> 근데 한편아 예 <웃음> 네. 한편아 혹시 그거 알아? 뭔데요? 얘네 노딜이야 <웃음> <웃음> 얘들아 얘 막기라도 하난만 제대로 막기라도 해 어, 이거, 이이 점프로 보여? 이게 누구이야 야, 누, 어우씨. 얘들아, 봐봐.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정신, 어지러워. 없. 정신 없지? 정신 아, 정신 없. 어, 정신 없어. 어, 정신 없어. 못 잡아. 동맹? 무슨 동맹?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나 잡기만 할 거야? 어 음, 하루 종일 때릴 거야. 하하하. 하하하. 이버쿨로 느려졌지? 아니? 얘들아, 어, 어, 물어, 물어, 물어. 못 올라오게 한다. <웃음> <웃음> 이런 쓸모없는 낯들 <사이> <웃음> 하루 종일 때려, 하루 종일. 라미님! 와! 얘네 언제. 얘네 이거 언제 끝나는데? 어, 연비가 주황색이야? 야? 잡아줘!! 제발 묶어줘!! 어 <웃음> 자기가 갖췄어! <웃음> <웃음> 이런... 오! 어?! 잠깐만 그럼 나 캡... 캐... 빗솔린 캐빈님 잡아줘요 어여, 어여, 어여, 어여, 어여, 어여, 호요 이두려아내 능력 못쓸뭐야아저있다 <웃음> 도치지 않을 거야 빈형 빗소라! 어형 빗소라 내가 미안 형 잠깐 이리로 와볼래 형? 케빈님 어. 케빈님 소라님 어. 어어어 어. 어. 어. 형만 형만 죽이고 갈게 형만 아 빗소라. 빗소라 빗소라 빗소라 나 아직 더 살고 싶어 빗소라 아니야 형 많이 살 살았... 오래 오래 살았잖아 오래 살야 <웃음> 그건 진짜 오래 살아서 죽이려는 거 같잖아 야야 야. 빗소라 나 아프다? 빗소라 나, 나 아프다 빗소라 나 아프다 형 나도 아프다 형피소라나 아프다 이건 또 뭐야 쟨뭘 들고다니는거니? 야 이거 야돌 개판이야 야돌 개판이야 됐지? 아, 놓쳤어. 오늘 내능력 사기야. 간만에 완전 좋은 거 걸렸어. 연비야. 어? 시현이 어디 있어? 어, 시현이 나 따라오고 있었는데? 나랑 같이 댕기자. 걔 빨강이잖아. 응. 내가 잡아 줄게. 쟤는 지금 뎅박쳐 있음. 너가 도망 잘 가서? 어, 내가 10분 동안 계속 베리어었거든 베리어. 어? 아이씨. 아이 쿨타임. 베리어가 좋은 게 끝나자마자 바로 쓸수 있단 말이야? 더였구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 선물이에요, 케빈 님. 오늘 슬퍼요. 그래서 비를 내릴 거예요. 케빈 님, 저 신기한 거 보여 줄까요? 어떤 거예요? 여기서 봐 봐. 네. 아이거 쿨타임이 기다려야 돼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아요. 네. 얌전히 <웃음> 기다릴게요. 연비는 잠깐 빨주. 주황색이니까 노랑색. 노랑색인데 누구지? 한펜이 팬이... 2D. 어, 2D. 2D. 2D. 저 혹시 8분 50초를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겠죠? 아 혹시 능력을 쓰셨나요? <웃음> 지금 제 능력이 약간 봉인 당해서. <웃음> 아 예. 8분 50초를 기다려달라고? <웃음> 8분 <웃음> 좀 50초 길죠? 아무래도 좀 길긴 한데 제가 또 케빈님 또 좋아하는 거 알죠? 아 그럼 기다려 주실 건가요? 아프네요. 아 그렇죠 아프죠. 예 조금. 아픈 거예요. 예 따갑네요 인생 같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한 번만 들어가면은 살면은 어 여기 들어와 봐요 케빈님아 여기요? 음, 네 살면은 봐드릴게요. 자, 생긴 시작. 것부터 아주 그냥 독극물처럼 생겼는데요. 시작. 아 어!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니그 능력 뭐야 왜 이렇게 사기야? 어, 나안 써주길래 이거 왜안 써지지? 혹시 흙에서만 써지나 해서 흙에서 한번 방금 이렇게 쓴 거거든? 우와! 야 그러면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 내가 어, 어. 야 이거 뭔 놈의 나는 내 도주기가 진짜 개사기인 줄 알았거든 오늘? 잠깐만 어. 시에나 나 탈락 당했거든 잘 봐라 이거 이거 잘 봐도? 에야 미친 거아야 이거 어? 어? 안녕? 미친 거아니야 <웃음> 어? 미친 거 아냐 형? 왜 맨날 나랑 꼬리색깔 겹치냐고왜우리는 항상 죽어봤냐고 그러니까. <웃음> 우리 제발 이 아기고리를 좀 끊자 왜 너가 날 잡거나 어? 내가 널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냐 항상 그리고 맨날 왜 차려지냐고 어? <웃음> 둘중하명왜 차렷해야 되는데 맨날 본체 보이는 거 형능력이야? 본체 보이는 거? 어, 멀리서 봐도 발광 나오는 거 그거 투디야 투디가 약간 비치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비치돌? 어 비치돌은 그좀그 아, 그, 어. 아, 해변돌 해변. 돌 <웃음> 발음이 수좀 문제가 될수 있어. <웃음> 비치 이렇게 하든지. 어그 그걸 비치를 좀 짧게 에이. 하면 좀 이상해. 유 비치돌? <웃음>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여기 귀순이고 여기가 옆에 앉은 애가 귀순이 엄마 장군이 장순이 철구 철수 강남이 장군이 강아리. 그 이름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하면 만원 호식이 창식이 벌써 틀렸어 장남이 만원 니네 해라? <웃음> 뭐야 미님 어? <웃음> 저 못하겠어요 빗소리 능력 진짜 사기지 그것도 그렇고 영빈 나를 못잡겠다 참... <웃음> 야이씨 안 들려 임마 <웃음> 피아나 일로와 일일로아 예, 잠깐만 비설님 비설나 잠깐만 멜기 어, 어, 좀 오죠 오죠 오죠 어 멈춰 멈춰 일단 이거 한대 맞아봐 장만 테스트 보게아독독 아파요 와 멀미 어, 어. 걸려요 <웃음>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나 연비는 나 개꼴 받아서 꼭 죽여버리고 싶어요 연비를 개꼴로 때고 싶어 일일이라도 하자 저번에도 그래 오래 하시 짧습니까 하시는지 뭘 어, 오래요 저저저너 복귀한 일자 오래 했지 일주일이면 에이 어나 스톤 딱 끝냈을때 빗소리가 한방 쳐가지고 바로 주고 아 그래 빗소리 오늘 능력 완전 개사이라니까아니 아님, 아님. 반칸도 안아팠는데 아 스톤이 딱 끝났을때 딱 쓰려고 하는데 걔가 먼저 쳐가지고 아 타이밍적으로? 어. 아 약간 빗소리 카운터가 너였나보다 비야. 아 잠깐만 아이스 토르 투 d 라는거 알려주려다가 염비야 <웃음> 나 오늘 그렇게 쉽게 죽지않티 티혜니가 너 개꼴 받아서 꼭 죽이고 싶다 했는데 <웃음> 내가 그 뒤를 이어준나 했거든 내가 개꼴.. 개꿀... 나 근데 진짜 한 개도 안 아픈데? 야왜 공중에 또.. 야 내... 언제까지 또? 내 능력이지 비 내려가 몰라. 내려가 올라오지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오지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아! 오! 마지막에 돌이 활성화가 안돼서 죽었어요 투 d 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D님 yeah. 아, 저... 어? 얘 뭔가 방어력 버프있나봐 안죽어요 진짜 투 d 님 제가 이 녀석을 카드 놨습니다 어서 죽이시지요 아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왜 안좋아요 이거? 어나다 돌없대 치... 야 능력 없대 어 지금이다 그럼 아 근데 뭐 있는거 같은데? 아! 어 잡았다! 나이스! <웃음> 뭐야! 저 능력이 사기네 <웃음> 지금 친거에요 우리 돌돌이들! 우리 돌돌이! <웃음> 돌돌이 컷! 돌돌이 컷! 아 <웃음> 돌돌이를! 돌돌이를 도와는 힘! 돌돌이 야 아까 한 편이 개보다 나온데 <웃음> 안아아 아, 잔디에만 설치되는 독극물이었구나. 이 녀석. 어내 네, 에임. 어내 네, 에임. <웃음> 오 야. 와! 저니까. 아, 네, 야, 잔디에만 설치되는 거였어. 심지어 그거? 어, 어. 이거 와, 잔디에만 설치가 돼. 대박. 마냥 오피는 아니었네. 그러니까. 어, 이게 어, 다 그럼. 조건이 있었네. 어. 원래 가지고 있는 돌로 한번 들어가 볼래. 어? <웃음> <웃음> 이게 사기는 사긴데 조건이 있었구만. 어나도 이거 그 무적인데 사느라... 한번 들어가 볼래. 어 그래.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우와. 오, 우와 우와. 깻모 쓴거 아니야? 그냥 아니 무적이야? 아니야. 어어 어. 이거 무적이야. 야너 어. 그거 원래 돌이 뭔데? 이거 메탈. 아 메탈이야. 응 응. 저걸로 살아남았어요 계속. 야 이거가 또 무적기가 하나 있었네. 응 응. 나는 내께개사기줄 알았더니. 쯔니 놀린 것만으로도 행복해. <웃음> <웃음> 와, 와, 키보다 키워. 내 버섯. 아, 약간 느려지는 대신에 강철로 만든 몸이 되는 거구나. 응, 음, 맞아요. 강철 심장. 그래서 때려도 데미지가 안 닳고 뭐저거도안 닳아서. 오, 어, 우와, 야 너도 약간 빗소리 카운터가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네. 네, 그런데. <웃음> 너무 조방을 <도망을> 잘 다녀. <웃음> 그래 이게 점프력이랑 속도가 붙으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 음. <웃음> 게 이게 근데 사호 보완적이긴 했어. 연비가 잡아주면 또 잡기 쉬워지거든. 맞아.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다 모여봐. 한 페더 모여봐. <웃음> 아이몇명안 들어왔네. 아이다 들어왔어. 강철의 심장. <웃음> 나한개더안 봤어 진 <웃음> 아우 시끄러, 아 시끄러.